예, 네, 안녕하세요. 자, 내가 오늘은 또쑥 인절미 하려고 이거 쑥을 뜯어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쑥이 벌써요. 햇빛이 많이 쪼이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벌써. 음, 그래서 이게 쑥이 300g 이에요. 300g 깨끗하게 씻쳤어요네번 정도 씻으니까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제 쌀. 쌀 여기는 종이컵이라, 종이컵으로 세 개인데, 이거는 이제 3시간 이상 뿔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내가 한 10시간은 뿔린것 같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놔둬버렸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빠아지고 떡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여기 믹사기에다가 한꺼번에 넣으면 잘안 갈리니까 두 번에 넣어서 해야 돼이 쑥은 이게 길면은 믹사기에 들어가면 이게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은 게더 좋더라고 소금을 좀 넣어주고 설탕도 좀 넣어주면 좋아 단거 싫으시면 설탕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약간 콩고물이 덜다니까 좀 설탕 넣어준 게 좋더라고 이거를 맥스, 믹서기를 맥사를 잡고 흔들어야 돼 이따가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웃음> 조금 더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아갖고, 이제 하면은, 음, 쌀이, 이게, 잘안 찌어지잖아요. 방망이로 찌면. 근데 잘안 찌어질 리가 없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쪄야 돼. 그래야지, 이거. 이 압력솥에다가 쪄가지고 하면은, 왠지 떡이 질고, 질고, 지니까 맛이 없더라고. 그냥 쌀하고 쑥하고 쪄서 하면 좋은데, 쌀 찌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찔때 편해요. 방학간에 안 가고 집에서 쉽게 아 인절미 쑥 인절미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주 쉬워요. 이거 아무나 할수 있어요. 믹서기에다 갈아서 이렇게 어? 찌기면 하면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딱 뚜적뚜적 해가지고. 조금 덜 익은듯 하면은 이렇게 볼려주면은 김이 들어가게 볼려주면 골골 익어요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다 다 익었는데 조금만 차뜸드리고다 익어서 이제 불을 꺼야 되겠네 다 익었어 쑥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안돼안돼안돼 겁나 뜨겁네 하트 모양이 됐네 <웃음> 여기 물인데요 이제 여기다 소금을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금을 타가지고 그 뭐야 찰떡 치는 거매 있잖아요 매를 여기다가 적색하면서 하면은 이제 떡이 간이 딱 맞춰져요 아까 여기 소금 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연하게 타가지고 때리게? 응, 음, 이거 좀 찌어줘야지, 찰지게. 일단, 이렇게 묻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떡은, 음. 떡은 이렇게 많이, 그거, 방앗간에서는막기계로 돌리잖아요. 이게 많이 돌릴수록 찰지고, 빨리 안 굳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방망이로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칠해줘, 칠해줘야 돼. 이게 쌀, 찰지라고. 응, 음, 찰지라고. 이거 쌀 가루는 없어. 밥알은 없어. 갈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밥알이 으끼려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거 찰지게 좀 으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압력 솥듯 하면은 밥을 뿔려갖고물 부져갖고 쪄야되기 때문에 떡이 질어 나도 해봤어 맛없어 이게 손으로 이게 지금 뜨... 안 뜨거우면은 뭐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질러면은 다 이게 찰져지는데 뜨거워서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방망이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완전 정통 방식 찰떡이에요 <웃음> 시골에서 이거 찔때 응? 매를 들고 탁탁 찌면은 옆에서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손에다가 이거 소금물 발라가지고 착착 이게 넣으면 또 치워버리잖아 이거 빠온 거예요? 샀어 아 요건 사온 거고? 음. 마트에서 방앗간에서? 음. 방앗간? 응앗 음. 아, 뜨거 어 아, 뜨거 뭘로 자를까? 응 이거? 응 어. 접시? 응 아니 자르는 거. 피자 칼? 응 피자 칼? 음. 피자 칼 어디 있어? 원래 찰떡은 접시로 자르는 건데 한번 잘라 볼까? 뭐가 응. 하나? 응 하나 봐 괜찮지? 맛있네. 됐다. <웃음> 이걸 이제 얼려놨다가, 이렇게, 얼려놨다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응? 어? 딱 이제, 콩고물에다 넣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고물을 묻혀놓으면 은 빨리 안 먹으면 또굳으니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려갖고 먹고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좋아요 이게 쑥인절미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선 먹, 고물 묻힌 거는 우선 먹고 또 이거는 빨리 안 먹으면 고물 묻혀놓고 빨리 안 먹으면 또안 되니까 이거 냉동실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먹어도 되고, 밥통 안에 넣어놨던 먹어도 돼요. 고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쉽게 집에서 인절미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